아니 거기 있대 간식이 이거 이거는 칼이야 은색은 은색은 은이은아하하 여기? 뭐지 악니한테 가서 악니한테 가가지고 타니한테 가서 퍼디 치즈랑 퍼디한테 가까요 이제 나왔어 나왔어요 잘짱안 아! 아, 맞지만 나중에 보시면 되니까. 얘가 얘가 얘가 말을 하거든 아니 자기들 할수 있는 거다알아 지금 지들 나 지들 나지금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기다려 엎드리. 아니 엎드리 아니 엎드리 아니 엎드려 아니야 엎드려, 아니야, 엎드려. 지휘자예요? 나다맞 <웃음> 그러 우리 짝띠. 이거 짝띠 아, 귀여워. 귀여워. 짝띠. 짝띠를 꼭잘왔어 응. 오, 귀여워. 귀여워. 와 이거 귀엽다. 너무 귀드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밴드, 밴드, 밴드, 밴드, 밴드, 밴드, 밴드, <웃음> <웃음> 엉덩이 만지 <웃음> 엉덩이 만져? <웃음> 아니? 아닌데? 이리 오세요. 어 이, 이놈이? 이놈이?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어 누가 이렇게 소리 지 줄... 귀여운데? 누가 이렇게 소리 쟤? 줄... 너? 이리 와. 뭐?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이리와 민망 머머 없잖아 머하드머스 없지? 이보려졌어 어, 뿌린 거. 기다려. 어, 너무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잘했어 너무 잘했 <웃음> 너무 잘어아해퍼돌아 옳지. 앉아. 옳지. 귀엽다.